고양이 이름은 뮤즈라고 합니다. 뮤즈 원래 처음에는 막 후추, 막 후추 이런 거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냥 전에 처음에 키우던 친구가 부츠였는데 데려온 지 3일인가 만에 이렇게 전상으로 가가지고 뭔가 비슷한 이름을 지으면 혹시 또 그럴까봐 그냥 좀 뮤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는 제가 강아지만 되게 오래 키웠어요 그냥 계속 그냥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고 뭐 집을 비우면 하루 아예 비울 때도 있고 스케줄로 갔다 오면 늦게 들어오니까 그래도 고양이가 외로움을 안 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강아지보다는 좀진좀 좀 혼자 사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기 되게 좋다고 그때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가지고 얘를 봤는데 지금 이,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런 것처럼 어,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미치겠어가지고 얘가 눈으로 감혀서 바로 데려왔죠 이제 8월이 되면은 두살이 돼요 여자애 스코티시폴드예요 장목 스코티시 폴드에 귀가 접혀있죠 발바닥? 발바닥 자리를 자세를 바꾸면 되겠 지금 얘 편한데 지금? 이게 지금 편해서 지금 유지 발바닥을 보래 미안해 발바닥 발바닥 안 보여주는데 발바닥 <웃음> 보여주기 싫요 발바닥 유주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다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, 그 나비 모양의 이렇게 움직이는 거, 그거 되게 좋아해요. 여기 올 때는 제가 이제 스케줄 맞추거나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밖에 거실 쇼파에서 누워 있으면은 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가슴팍에 딱 올라와서 이렇게, 이렇게 누워가지고 계속 골골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싶다고 할 때는 이렇게 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발에 나올 거막 비벼요. 얘가, 좀, 뭐라 해야 되지? 제가 부르면, 이거 제가 제, 그냥 착각이됐는데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. 삼식이? 이러대답안 하는데, 까 뮤즈! 반응을 하잖아, 자, 어, 자. <웃음> 대답을 근데 진짜 가끔 해요. 너무 신기하지. 얘가 사실은 장모라, 제가 한번 털을 밀어가지고 지금 털이 되게 안 예쁜 상태예요 원래 털이 찌면 진짜 예쁜데, 고양이는 장모이들 씻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말려도 그러니까 어디 샵이나 이런데 가서 씻기는 거 아니면 아무리 잠, 잘 말려도 뭉친대요.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샤워를 시켰다가 좀 뭉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털 깎는 데서는 좀 그냥 자주 빗어주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. 워낙 청결해서 한번할 때마다 이제 샵이나 이런 데서 좀 씻기고 그러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은 자주 빗어주려고 근데 지금 빗을 게 없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. 저를 닮은 거 같지 않고 그냥 되게 온순하고 그냥 착해요. 착하고 그냥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제가 키우면서 한 번도 지금 보면은 상처 이런 게 없거든요. 근데 뭐한 번도 글히고 내렸던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학질을 저한테 한 적도 그냥 순해요. 개냥이개냥이처럼 뭐 사람 잘 따르고 누가 와도 그냥 안 무서워하고 그냥 금방 금방 친해지고 그냥 되게. 순한 거, 순하고 애교 많고 얘는 일단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제가 이렇게 쫙 몸을 핀 다음에 하품을 굉장히 시원하게 한번 한 다음에 저기 이제 스크래처가지고막 스크래쳐를 해서 이제 몸을 풀고 처음에는 이제 약간 항상 아침에는 저한테 많이 와요 제가 방에 가서 자면 방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냥 문 닫고 자는데 아침에 딱문 열면 항상 고기 앞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. 추로 누구나 환장하는 출로 좋아해. 미주 간식 먹을까? 자, 응. 출 어. 어. 어. 먹자. 할라. 자, 앉아. 그렇지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. 좋아하는 말 딱히 그런 거 그냥 뮤즈 이렇게 부를 때 저는 대답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항상 톤을 살려서 뮤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말아 이렇게 하면서 좀 특히 집에 들어올 때 그렇게 불러주면 막 반기면서 나와요 싫어하는 말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다른 것 같아요. 어쩔 때는 너무 계속 깨어 있어가지고 제가 미쳤나 싶을 때가 있는데, 어쩔 때는 또 너무 자. 그래서 아픈가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고, 그때그때마다 다른데, 아무래도 좀 많이 자는 것 같긴 해요. 한번 산책묘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. 조, 접종 다 이제 시켜가지고 뭔가 얘가 순하니까 근데 좀 쫄보긴 해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, 약간 되게 좀 저희 집이 이제 본집 시골이니까 파주니까 그런 데 가서 한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한번 목줄 채워가지고 한번 산책묘로 해볼까. 야,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야, 야, 그거 뜨는 거 먹는 거 아니야? 이제 뮤즈랑도 같이 이렇게. 이렇게 얘랑 밖에 의지하고 하고 음. 있어서 <웃음> 친구랑 같이 음악 작업하고 잘 사는 모습도 가끔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